아는 걸 아무도 어떤 전문가도 예측을 할수 없고, 앞으로 산업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나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어떤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어떤 부분들이 더잘될 건지 예측을 할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원택트 시장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근데 솔직히 원택트 시장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시장이었지만, 이 시장이 저희 한시간반 동안 이 언택트 시장이 네 감사합니다. 언택트 시장이 기업과 라이프 그리고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를 위해 내가 취업과 창업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까지 한번 모색 해보니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을 예전에는 우리가 컨택트 시장이었습니다. 서로 만나고, 같이 함께하고, 서로 부딪히고 했던 시장이었다면, 이제 앞에 언이 붙어서 언 컨택트, 서로 접촉하지 않고, 사람을 대련하지 않고 할수 있는 채널들의 시장을 언 컨택트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뒤에도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도 어느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이처럼 화상이나 음성으로 하는 온라인 모바일 컨텐츠도 있지만 기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곳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위드플러스라는 회사인데요. 이곳은 기업에 대한 교육과 리더십을 AR 전략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AR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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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를 계좌를 개설할수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건데, 다른 은행이었는데요. 계좌를 만들고 나서 그 외에 다른 업무, 뭐, 이제 출금을 한다든지, 계좌를 처음에 만들면 한도가 정리했다 보니 한도를 풀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굳이 은행을 예방하지 않고도 영상통화를 통해서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12시 정도에 그거 신청을 해서 예약을 해놓고, 전날 평일 9시, 6시 사이에 시간이 더 편할 때 영상통보를 예약한 뒤에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하고 바로 업무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에 대한 은행 신규가입이나 증권이나 뭐 보험이나 예전에는 긴 설명서와 신청서를 엄청 많이 작성해었어야 했던 업무들도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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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언 컨택트에 대한 것들을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 이름이 스카우트인데 이 친구를 위한 개발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곧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여운 아이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언 컨택트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예측을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건 예측은 못 했겠지만, 충분히 대면하지 않고 다른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거기에 맞추어서 언컨택트에 맞는 인재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키워스가 트 지금은 화면을 터치해야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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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을 만나지 않고 언컨택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미용이라든지 인테리어 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서 상당히 직접 만나기보다는 AR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상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면 어 현재 그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저같은 경우도 이 브랜드를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예약을 했지는 모르겠지만 쿠팡인 굉장히 이뻐요 네. <웃음> 쿠팡 와우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을 얼마를 주고 빠른 매송을 위해 매일 월월정액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 가치에 대해서 부이일가 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지만 지금은 월 2천 얼마의 돈을 내며 저녁에만 해도 반나절만 해도 되네요 새벽 배송이이고한시간 배송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빠른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시간이 중요한 것같진 않아요 고객들이 원하는 건 빠른 시간이 아니라 병원에 급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근처에 가서 바로 사면 되겠죠 하지만 배송을 통해서 받아야 될 가이드를 출단 시간에 안전하게 받는 서비스를 강조했기 때문에 쿠팡 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들은 점점 더 성장을 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삼 4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구나 간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매출이 최대 3 4 0 0까지도 올라섰더라고요.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a r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미용실을 갔더니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내가 머리를 묶을 건지, 파마 할 건지, 염색을 할 건지 서로 가까이 입장을 하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a r 로 나의 머리를 스타일을 바꿔보고 색깔도 바꿔보고 그걸 가장 우리가 빨리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스노우, 우주라이크 네, 거기서 내 머리 스타일 색깔도 바꿔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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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배달의 민족, 요기 이런 배달 음식도 너무 좋지만, 제 나를 위한, 나를 위한 특별한, 그리고 요즘은 밀키리 음식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위한, 이런 간단한 요리나 신선식품 비중이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났다고 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슥, 네, 잘생긴 오빠와 마켓컬리, 뭐 이런 마케, 마케팅켓 뭐 이런 곳들에 대한 신선식품에 대한 빠른 비중들, 그래서 쿠팡도 쿠팡 프레쉬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한 홍쿡 시장이 훨씬 더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예전에는 간단한 식품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단조리되어 있는 구워먹는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식의 음식들이 여러 명에 훨씬 더 많은 외출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저 해봤는데요. 줌을 통해서 50분 동안 그 헬스 트레이너 분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게요, 장점이자 단점이요. 모니터로 그가 저에서있기 때문에 땡땡이를 칠 수가 없어요. 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트레이너님이 잠깐 이렇게 따는데 보실 때약간의 쉼이 가능하지만 줌은 <웃음> 계속 눈을 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쉴때 50분 동안 땀을 흘리는 운동을 직접 만나 사람하고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공연도 네, 라이브 방송으로 저처럼 이렇게 하죠. 얼마 전에 대전에서 했던 문화 행사들 중에서도 네, 성악이나 그런클래식 공연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 공연이나 다양한 공연들도 현재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 상영위도 라이브 방송으로 네,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주제가 조금 예민하시겠지만, 교육에 대한 얘기가 너무 니다 솔직히 교육,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언느 컨텐츠 시장에 영상으로 되어 있는 교육 이전에, 사이버대아 평생교육업, 그리고 온라인 학습, 이미 기존에도 다양하게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대학들도 온라인을 하게 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사이버 대학들이 더욱 당질의 컨텐츠를 주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주관적인 생각들이 갈릴 수 있지만, 솔직히 계속 새로운 서비스는 나오고 있고, 그럼 그 새로운 서비스들을 배운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줘야 하지만, 교육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그동안의 오프라인 대학들의 교육 컨텐츠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교육 과정은 현실과 맞지 않게 조금은 느리게 나가지 않았었나. 아직은 조심스럽게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이 교육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더 빠르게 변할 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미 지금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에 미네르마스쿨이 미네르마 미르마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I.T. 계열의 C.E.O.가 사는 대학이에요. 얘들은 대학 캠퍼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의 약한 3분의 1 정도 되는 등록금을 받아 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저녁시간에 진행됩니다. 약 7나라 정도, 국가 정도 되는 국가를 방문해서 수업을 해야 해요. 대신 이들은 온라인 단순히 영상이 녹화된 콘텐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쌍방의 멘토링을 통해서 탄탄하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건물을 짓고 시설을 만들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등록금을 가지고 더 많은 질적인 콘텐츠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라 형태로 만들어진 대학인데요이 시장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보면 기업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그렇고 예전에는 조금은 더 추가로 있었던 것들이 심플하게 언컨택트가 되면서 좀더 심플한 채널이 됐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도 역시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라떼이 졸즈 시대를 잠깐 얘기해보면 전 때는 네, 영업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고객을 만나거나 뭐 보험을 한다거나 이럴 때방문을 통해서 네,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양하게 모바일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직접 결정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갤럭시 같은 경우는 실은 신상품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했죠? 이걸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송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로지 물건에 대한 팩트만 보여주고 기업들도 내 제품에 대한 것들 오로지 팩트, 이거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이거에 대해서만 오로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케팅들이 있나라고 한번 보았더니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컨텐츠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SNS, 홈페이지, 이런 식의 시장은 이건 다? 예전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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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면세계를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하는 비타민, 기타 등등의 이런 시장들도 계속적으로 한두 번에 성장을 할 거다 라는 거들이 우리 우리가 언제 언컨택트 시장이 되면서 또 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어봤죠화상을 네. 도와주는 주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 아이가 원래도 있었지만 이 언컨택트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활용하게 되었던 시장입니다. 그 이후에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화상의 <웃음>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화상의이나 아니면 원격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뜰 거고요. 그리고 AI,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조금, 아,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 이시장에 물론 앞으로 당장 없어지진 않겠지만, 항공이나 관광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가 조금 더잠잠했을 때까지는 조금 주춤하겠죠. 그래서 현재 외국의 섬 같은 경우에는 그, AR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관광도우미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대신 관광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점프 한번 뛰워주세요 대신 점프 뛰어주세요 제가 한 바퀴 들어주세요 한 바퀴 도돌아주시고 저기 앞에는 저배좀 타주세요 계속 배 타시고 이렇게 할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앞에 대기자가 170명이 기다리고 있셔서 과감하게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직접 가진 않는 상품들이 있지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스펙도 아니고요. 창업도 한 그렇습니다. 일찍이 애플이나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을 가장 그 똑똑한 회사가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닌 그냥 대학을 가지 않는 그런 직원이 약간 70% 이상 된다고 요 그거는 어떤 학, 학벌이나 아니면 자격이나 이런 것들로 문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채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지금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점점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대기업들도 그 시장에 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채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라면 이제 상시 채용으로 그 사람이 직접 인턴이라든지 다한가지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이사람에 대한 실력을 검증하고 채용을 하는 것처럼 점점 바뀌고 있죠. 스타트업이나블라인드 그 테스트 같은 이런 시장 확대되면서 오로지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렇기에 AI 채용이나 면접 같은 시장로도 계속 발전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컨텐트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마음이 개입이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실력을 위주로 공정합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에 대한 시험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컨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컨택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컨택트는 다시 컨택트를 하기 위한 연결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언택트가 아닌 온택트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네. 컨택트의 문화가 언택트로 변했다면, 이게 다시, 본 텍트로 되는 인재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것 중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뭐,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뭐 기타 이런 것들은 할줄 알아야지 라고 해서 뭐 했죠? 자격증을 탔죠. 영어는 기본이야 뭐 해서? 토익도, 콜도보 뭐, 이런 것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게 ITA가 있는 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했더니 그런 게 나왔어요. 드론 조종 자격증, 네, 무슨 플랫폼 자격증 그리고 뭐 AR 뭐 무슨 자격증, 빅데이터 자격증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하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고 원격과 화상회의에 대한 컨트롤을 잘할수 있는 그런 실력이 그냥 나의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처럼 어떤 교양이 하나로 갖춰져야 될 시대가 점점 더 온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취업시장도 똑같고 창업시장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창업과 관련돼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포로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쭉 앉아계시고 그 앞에서 굉장히 긴장한 마음을 달래받으면서 발표를 하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화상으로 만납니다. 화상으로 몇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심사위원들도 화상으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문제점이 뭐냐면 어 딜리버리 대한 부분들 두 번째로 제가 발표를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컨트롤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요이 부분들은 이제는 꼭 해야, 되나는,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에 대한 리더십과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한참 2월달에 기승을 부리면서 3월달 한달 동안 집에 있었어요. 네,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집에 있다 보니까, 와, 마음이. 네, 사람을 안 만나니까, 오 어,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브런치도 하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근데 못하는거 어때요? 되게 마음이 되게 조금 조금 조금 일지더라고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계속 올 거고요. 그리고 이 패들링에 대한 상황들이 코로나보다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네품나 하다 보니까 이 사무실을 개업을 해도 예전처럼 막 개업식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빵을 돌리거나 기업 선물을 나눠주거나 막 화분이 배달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개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줄까라고 궁금히 고민하다가 랜선 개업식을 했습니다. 네, <웃음> 사실을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리고요. 친한 친구들한테 일사라방으로 네. 여기에 너님이 주신 뭐가 있고요 너님께서 주신 이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를 꾸며 보았어요 라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선물도 랜선으로 오더라구요 네. 카카오 보정으로 하구요 <웃음> 네. 오히려 나와 오랜 시간 소통했었던 분들은 오히려 그 랜선 소통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또 다시. 그래 랜선 기업이니까 나주 선물도 랜선으로 주르게 이렇게 서로 마음을 보고 가고 꼭 선물을 안줘라도어네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감사한 말들고 받았죠 이게 솔직히 예전에는 이게 뭐야 네그 장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관계에 대한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요즘 유하는 것들 있잖아요 랜선 이모? 뭐? 네. 랜턴 삼촌, 렌턴 직사. 네. 이 시장이 예전처럼 인스턴트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하는 방법에 대한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 라고 그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때 휴대폰이 없었죠.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직전화로. 그 전화가 없을 때는 편지로. 소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맺죠. 그게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관계에 대한 것을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취업이나 창업에서 어떤 것들이 뜰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면 회사으 비대면의 회상으에 대해서 취업 시장에서는 그런 온라인이나 모바일의 앱과 관련된 개발자들 한동안 계속. 수요 시장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터가 점점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취어빌링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쪽 시장을 한번 더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온라인에 대한 교육은 모바일 플랫폼과 다르게 교육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예전하고 다르게 좀더 세밀하고 세세하게 수준별에 맞추어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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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발전이 될겁니다 또한 AR AI 시장은 AR과 VR에 대한 시장들도 점점 더 발전이 될거라고 해요 왜냐면 특히나 우리는 5G가 탄탄하게 깔려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것들도 활성화가 될거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진 않지만 드론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가 발하게 이루어질거라고 해요 사람이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송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드론이 할수 있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 기술적으로가 야 되나요?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솔직히 이런 직업군들이 없었던 직업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처 창업도 고민하셨다라고 하시면 이것들이 없었던 시장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코로나라는 사태가 오면서 갑작스럽게 컨덤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컨택트에, 언, 언택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그냥 내한 주입이 되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솔직히 한국은 5 g 굉장히 탄탄하고 빠른 통신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 시장을 천천히 걸어왔던 것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업군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굉장히 어떤 숙견내지고 있고요. <웃음> 네. 이 부분을 좀더 다시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언택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애플에 대한 기억 정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전에 스티븐 접스가 솔직히 우리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할 때 어떻게 했죠? 우리는 보통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컨퍼런스도 열고 서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애플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컨퍼런스를 열었던 이유는 컨셉트. 서로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를 해야지만 관계에 대한 발전이 있고 내 사업에 대한, 내 창업에 대한, 내 취업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열었고 머신 상품 출시에 대한 출시를 열었고 설명회를 열었어요. 하지만 애플은 일찍부터 온라인으로, 스탠드업스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긴밀한 교류는 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나의 애플에 대한 상품을 애플에 출시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동시에 전. 이되면 이러한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 온착트에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자유롭게 정답은 없어요? 온착트를 잘하기 위해서 전 첫번째로 빠른 엄지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네. 단톡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빠른 엄지 실력이 필요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럴땐 보통 일번을사하면뭘받죠 네. <웃음> <웃음> <웃음> 뭐가 있을까요? 어머덕트 음, <웃음> 음, 시작해서 나이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눈치. 음, 문지요 음, 네? 음, 음, 음, 오, 네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웃음> 선생님 큰일 다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세요 감사합 어, <웃음> <웃음> 사랑이 음치가 있으면 기본은 불러주진 <웃음> 않된다 라는 제가 한 말이고요. <웃음>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닌 온라인이나 모바일 소통 같은 경우에는 글자로만 나의 감정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음식 이퀄센스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있겠죠또 뭐가 있을까 시켜봅니다. 저런 지그시 바라보시는 선생님? 네속도 답장 속도? 답장 속도? 네, 빠른 엄지 실력네 <웃음> 근데 이것 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는게 은근히 빈정 상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소할 수 있지만 온택트에 필요한 실력이라고 볼수 있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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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컨텐츠를 제작하고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데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미 있더라고요. 네. 또 그런 시장도 있을 거고.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이런 직업을 배려면 이렇게 가야 되가 아니라 반대로 창업캠프처럼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입니다. 솔직히 예전 더 예전 라떼이즈볼즈로 가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 생각하지 않았던 저희 같은 강사들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강사는 학교나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서만 있었던 직업이지만 우리때는 에 다양한 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강의하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어떤 곳에 출근하지 않아도 인스타에 스타가 되는 것만으로도 어떤 직업적 가치를 인정해서 을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되죠? 소속사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해외 패션업 광고도 듣고 이러한 직업의 가치를 받았죠 자, 언택트가 온택트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직업 군도 만들어질 거라는 거 이거를 음. 창업하고 그 취업에 대한 경계가 없이 생각을 해보자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대표님들 뭐 AI 쪽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대표님들께 굉장히 많은 자문을 구했어요. 그리고 모토신상에서 뭐 AI와 관련된 부분들 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이런 기술과 관련된 분들께도 많은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창업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드리기 바보인 습니다 나의 일에 대한 경계를 나는 무슨 직업이니까 이것만 해가 아니라 그 어떤 직업에 대한 경계를 조금 이어뜨리고 네, 그런 경계가 없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력을 갖춘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직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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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뭔가 동영상이나편집들도할수 있어야 되고 앤든 저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영업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천단이 펀바지 는 거거든요 돈계는 넣을 줄 알아야 되고요 세금도 넣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문서 편집에서 교재를 만드는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요 힘도 세야 돼요 다양한 오늘은 가방 없지만 다양한 뭐 교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해줘야 알아야 되고 운전도 좀타면좋고 이런 식으로 내 직업에 갖고 있어야 될 소양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유망직종이라고 했던 모바일 앱 개발자라고 보자고요. 이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프로그램을 할줄 알아야 되죠. 근데 네, 그 옆에 이 음. 그 음. 사용자인 터페이스 같은 거를 되게 잘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어, 네. 멋진 말이 나왔어요. 네, 그 옆에 선생님? 디자인. 디자인. 어, 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같이 편안하게 얘기면 모바 앱 개발자가 되면 뭔가 또 어떻게 할까? 앱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앱값의 앱 개발자가 됐어요 그러면 뭘 잘해야지? 훌륭한 앱 훌륭한, 일을 잘하는 앱 개발자 아이디어? 어 아이디어. 약간은 다를 수있다고 인정을 드릴게요. 아, 네, 선생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 중요합니다. 그 여기 하나 더 모바일 앱 개발자들을 대부분 대표님들이 하신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건커뮤니케이션문제용인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사용자가 필요로 한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바일 어플이 필요한 용도를 위해서, 네. 위해서 원하는 결과지를 내야 되고요 디자인도 나 혼자 만드는 거 아니죠 우리 결제자님들의 OK를 받으려면 이거를 요청하신 고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잘 뽑아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의성과 아이디어도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나 아니면 팀원이나 그런 상사, 그리고 고객들과 계속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야 되고 거기에 다양한 경험들, 내가 해왔던 그 삶의 다양한 경험들이 녹아낸다면 훨씬 더 현실적인 모바일 업체 만들어지겠죠. 이처럼 예전에 비해서 직업에 대한 것들이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감형 AR 한번 고민해볼까요? 이 AR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여기에서 청소년 정보장에서 어떤 직업에 대한 가상현실 어플을 만들고 AR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양을 표할까요?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AR 기술을 할줄 알아야겠죠. 그리 처음이 쉽습니다. 그리고 뭐, 뭐하 모방용요 오, 그쵸. 모방은 창조의 원인인니요 기본적으로 우선 카피를 좀 해봐야 내 걸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우 선생님, 어떤 기술이 또 필요할까요? 관찰력? 오, 어, 맞아요. 관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진간경술을 만들어내려면 가장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작은 차이도 캐치해낼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 선생님, 뭐할수 있어요? Gracias. 단순히 프라이노중강이실이 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나에게 필요한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들에서 창업을 하던, 취업을 하던, 아니면 자영업을 하던, 어떤 것들을 하던 내가 하고자 하는 업에 대한 이해만 된다면, 선택트던, 언택트던, 온택트던, 그거에 대한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나를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방법만 바뀌는 것이지, 이업 자체가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이나 수양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택트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언택트는 단지 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급하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 이거 이 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언택트 전문가들은 너 응,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얘는 그냥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변경이 되는 것 뿐이지 언택트 자체가 인택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나의 마음과 가진과, 나의 준비만 되어 있다라면, 컨택트든, 원택트든 온택트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남들이 예전에는, 어, 남들이 우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하대 이거 자격증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해야지나, 뭐 취업을 할수 있대. 이거 뭐 해야지만 창업을 할수 있대. 이거 결국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저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됐다라는 기자들도 많이 보았고, 저한테 진로상담을 오듯이 있는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디 뭐 이렇게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NCS 뭐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점수가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사를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뭔데? 네, 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고등학생을 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비대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음, 응. 자, 이거 상품이 있다고 해요.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이 네, 다안다 하시는 분은요 어. 네? 아니요. 이 문제는 이 문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뭐뭐 서비스라고 얘기한다? 네, 언택트 누구신가요? 네, 언택트 서비스 어머니요, 네. 현재 우리가 아까 벌써 이포스를 사용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던 게 있어요 기대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성장하고 있지 않고 이런사업들을 성장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네가지 중에서 현재 성장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 조금 낮은 사업몇 번일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나자몇 <웃음> 번? 3번. 네 3번 정답입니다 누가 더 빠르셨는지는 두 분이 다 바이바이고 하시는지 모르같아요자세 <웃음> 번째 문제입니다 잠깐 스쳐지나면서 아마존에서 배달 로봇을 만들었죠? 이 이름이 뭘까요? 주관식이에요 <웃음> 네? 라 <웃음> 네. <웃음> 스카우트 어 스카우트 정답입니다 그렇게 그 직업에 대해서 다른 사진 찍어주시면 스카우트 되것 같아요 스카우트 정답이요 에 마지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언택트션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랬죠 언택트를 어떻게 하자? 자, 언젝트 누구예요? 네 어, 두번정요네 <웃음> 축하드려요 네 언젝트 해야 된다 스카우트, 언젝트,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젝트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좀 해보고 싶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정답 을 제일 많이 맞추신 우리 선생님 자, 언젝트 시장에서 언젝트를 변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취업, 일찍 창업일지, 자영업일지, 저는 아직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진로를 위해서 내가 이걸 좀꼭 갖춰야겠다 생각해주시는 게 있을까요? 이런 스마트 기기 같은 거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 스마트 기기 활용하는 것도 장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요즘은 핸드폰으로 웬만한 거다 하죠. 네. 스마트 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야지만 앞으로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거에 대한 것들더 익숙하게 할수 있겠죠 좋은 생각입니다자 그럼 우리 앞에 선생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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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적인 것도 더 신경 써서 그렇게 발전을 지키는. 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 문학적 책들이 더 계속 더 많이 읽히고 사람에 대한 심리, 그런 거 이제 뭐 이래도 괜찮아. 이런 서적들이 계속 뜨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꼭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겠죠. 네, 선생님? 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 리액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네, 커뮤니케이션 운영 같은 걸 유튜브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두 분이 굉장히 감성적인 코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막이 카톡에다 쓰고 계신 다른 분이 거기에 막 편의점을 막 이렇게 하는 이모티콘을 올리시더라고요. 어, 저건 아닌데. 네.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말을 잘하고 건강이 좋고 이런 거에 따라면 온트빛에 맞추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선생님. 대련으로 안 하다보니까 막 사람의 표정 같은 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텍스트만 보고 이해하는 그런 오네 좋은 커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으로 얘기하다보면 자꾸 오해 와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카톡으로 오면 우선 누구 전화해요 아 이거 각해서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들도 점점 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명 생겨날 거고, 우리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 어, 아, 저도 약간 소통에 대한 기술이 제 개발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관이기 때문에 현장 가데 소통 방법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정리 해보면, 우리가 그래서 어택트로 오면서 솔직히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가 알게 모르게 경험했던 그런 시장들이었고, 우리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그 뒤에 소비 트렌드가 보여요 실제로 언택트라는 책을 쓰신